히트! 자, 오, 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오, 이런, 뭐지? 육자 정도 되려나? 그래가좀고 풀어보셨죠? 예. 꽉 장고 놓지 않았어. 그렇다고 풀면 쭉 풀릴 것 같아. 광호다 아좋았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선정호 지난번에 왔다가 자보 입질 한번못 받아가지고 완전히 몰망했는데 투전하러 왔습니다 아, 오늘 5월 29일이고 수요일 일몰입니다 이때는 광어는좀 가야 된다 해가지고 3,4,5문일 때 이때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어제 그저께 27,28일날 성적이 좋으시더라고요 또 왕선장님은 1m 이하는 깻잎이라고 해가지고 깻잎 좀나왔다고 하시는데 조금 무시셔야 나왔는데 일몰은더잘 나오겠지 기대가 크고요 한 3일 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고 어제 부족해까지 바람이 터졌고 오늘은 바람만 좀없고 굉장히 좋습니다 광따를 했을 2년째인데 작년에 최대화를 잡았었죠 64cm 제, 제 기록은 아쉽게도 60cm대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65cm만 잡았으면 좋겠네요 그것도 욕심일잖려나 여튼 복수전 왔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부 전화를 하고 그래 누구야? 아, 저기 형님? 로스인 형님 왜 요즘에 안 다니세요? 의사 때네 아... 선생님 네. 아, 저건가 쓰레기통? 네 아, 어떤 분이... <목소리> 됐어 오늘 대물 담을 가야아 진짜 <목소리> 운칠기삼이에요 광원는그 껌모 스텝 그놈이 있잖아요 야마 난 그래도 1년에 100번은 타배 100. 그랬더니 <웃음> 형님 저백 100번 더 타요 그래. 근데 꽝치면 연꽝이야 계속 <웃음> 그래서 저는 광원는 운칠기삼이라고 봐 아, 손장님, 배지라면서 그냥 넣는데 1m짜리 자몽짜리 얼마 전에. 아, 그까 그러니까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낚싯대는 도요 코로서 아, 집에 보니까 썩으려고 하더라고요. 어, 두블리식인데, 원래는 광타전용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액션이나 뭐, 제한력 이런 건 좋은데, 초리가 그렇게 난창거리거나 그러지 않아가지고, 문어 때도 써보고, 가비 때도 써봤는데, 뭐, 괜찮습니다. 집에서 채비 묵다 보니까, 눈에 딱 띄더라고요, 녀석 오늘은 가져와 봤습니다. 어, 4호를 볼것 같고 지금 권는 일물이니까 요소가 좀 없을 것 같은데 30성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단차가 한... 이건 한60 정도 될것 같네요 회원님 대강원 시즌은 단차 한... 처음에 60이 면 높은 가요예요 애들 횃도성이 네. 많이 떨어지거든요 등시가 커가지고 애들하고 어, 낮춰줘 어. 눈앞에 있는 거 많이 먹는다고 하래 약은 사람들은 30도 시작해요 어 그래요? 그러면 저는 한35 정도? 35 정도? 4 5 정도? 아가 귀가 얇아가지고 4첫캐스4 아. 오늘은 꼭한 마리 잡겠습니다. 지난번에 잡 정도? 45 정도? 45 정도? 45 정도? 45 정도? 45 정도? 45 정도? 3 5정도 오늘 33호 가져왔습니다. 오전에는 바람이 안 터지더라고요. 근데 오후에 일기예보 보니까 정오를 지나서는 좀 바람이 터집니다. 요즘 일기예보 잘 맞더라고요. 들물이구나. 6시 23분, 탄도 기준으로 6시 23분이 간조네요. 그리고 12시쯤 돼가지고 만족. 계속 아침에 들물 낚시네. 물색도 좋고, 다 좋은데. 뭐, 들물함까지 따지면, 한 낚시가 뭐가 있어. 열심히, 재밌게 하는 거죠. 할봉! 예! 이야, 추를 부르거 나왔네? <웃음> 살아있는 거였네? 살아있어. 오, 대머리다. 이야, 참. <웃음> 어떻게, 추를 부르는 키조개가 나오네요. 이야. 저런 거를 잡고 싶다. 와, 참 어복 있는 형님은 뭐가 달라 달라. 오 나왔어요? 오 히트. 오 더블 히트. 오 크다. 알았어. 이야 육자 육자 아 검바지. 오 육자 되겠네. 오자요 오자. 이거 오자. 네 못자 더블 히트가 딱 떼버린다 오그다 어, 두마리 나왔어요 두마리 모자 육자 아 어, 같은 자리에서요? 예 바로 옆에서 바로 어, 잡으셨어요 사이좋게 예예 네. 또이또이트요오뭐 네. 갑자기 쏟아져 자 이거 바꿔 바꿔, 바꿔, 바꿔, 핑크, 핑크, 핑크 뭐요? 형님, 도이트요 아니요, 옆에 형님, 지난번에 제가 그랬어요 와, 막 나와, 막 나와 네, 핑크예요, 핑크 아, 오늘은 꽉칠수 없어 바로 바꿔야지, 그냥 오늘은 꽉칠수 없다 복수전인데 핑크핑크 자 분위기 좋아요 막 여기저기 뿅딱뿅하네 여기저기가 아니고 이쪽 라인이 아니고 저쪽 라인이지 형님 그쪽에 뭐한 서너 마리 나오지 않았어요? 네 마리, 네 마리? 와, 참. 다섯 마리? <웃음> 선장님 어깨 팍 들어가네 그냥 a <웃음> <웃음> 야또 나와? 신기하네 m 자리 또가나 봐. 저희 왜그런거예요 <웃음> 아니 형님 핑크�만 나오는 겨? 해 다스 오. 잡으셨어요? 나만 못 잡고. 아이 <웃음> 어, 나만 건어 <웃음> <웃음> <초반인데>. 아니, 근데 제그세요 <웃음> 너무 아, 선수 후반이죠. 아이 반대편에서 우당탕 구타해 고 자, 이쪽은 이제 폴링 바이트. 몸은 그렇다 치고, 단차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오, 딱 7자 넘잖아! 댓글 박스 나주고팔자다팔자 오! 대공어, 대공어. 대공어, 대공짜네 펄짜. 와, 씨. 아, <웃음> 와, 대박. 인생어, 인생어. 와, 이 씨. <웃음> <웃음> 선장님 표정 밝아지네, 그냥. 아, 진짜. <웃음> 아, <웃음> 저거 딱, 딱 봐도 펄짜다, 저거. 아, 아 축하드려요. 어, 축하드립니다, 진짜. 와 팔자다 진짜 저거 아이 기죽네 이거 <웃음> 아 오늘 잘 나온다 팔자 나왔어요 팔자 팔, 팔자요? 예 아직 재보지는 않았는데 대충 보기에 팔자같습니다어 아니 근가전체출만 난리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요 그 저기도 핑크에요 그냥 우와 보고 나왔다 8 5원오올래요8 5원 이야 어쩐지 어쩐지, 어쩐지. 85, 와. 저런 거한 마리 잡자고 오는 건데. 자, 오늘 저는 복수전이니까. 큰 사이즈보다. 면광 자, 단차도 저 85cm 잡으신 사장님께서 단차도 40cm. 핑크로 잡았다고 하시는데. 똑같은데. 내 것부터 뭐 다른가. 와, 지금 우당탕 꿍탕이 아, 5연속 히트가 나왔어요. 아침에. 5연속 히트가 나올 수가 있나? 와. 누가 풀린바이트야 한비정님이야? 이건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이쪽부터 진입하니까. 그리고 왕선장 배질이, 이렇게 좀 대각으로 좀 대줍니다. 그리고 한 번은 자연, 한 번은 우연. 좀 공평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 저기도 큰것 같은데? 오! 어! 어 엔졌어, 와! 어어 예 고맙습니다 장어. 에이! <웃음> 아 진짜 나는 왜 이런 거야? 아, 나 진짜. <웃음> 아, 이런네 아, 나 진짜. 아, 저기서거야아나진어 아, 아직까지만이러아 저기서 대지겠네 진짜. <웃음> 아 웃긴 제대로 했는데 아아손 맛은 좋았어 그래도 이거 불면 어떻게 했나 아, 진짜 니가 불면 안된단다 아확어갔네 진짜 <웃음> 어쩐지 히트에 이 외치고 싶지가 않더라. 아, 참. 선장님한테 버려졌어. 아니, 그만은 광어 중에 어떻게 우럭이 나오지? 난 참. 난. 아, 난 참. 아들은 좋아하겠네요, 이거. 아, 맛있겠다. 오늘 활성도 좋네요.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내에선 자주 나잘 나오고 이쪽에서 자연에서 처음 나온 게 우럭입니다 이야 반대쪽은 막 광어가 우당탕쿵탕 하는데 오늘도 계에서 모테이션인가? 진짜 형님은 피해가네 예어이구고맙습다예 아, <웃음> 아,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아주 어복을 나눠주시네 아 그럼 워터멜론 워터멜론이에요? 아 좋았어 좋았어 <웃음> 워터멜론이래요 워터멜론 아, 자유로운 요한테네, 자유로운 요한테네. <웃음> <웃음> 자 워터멜론 와 진짜 우연에서는 계속 나옵니다 우린 안나와 자연에서 뭐가 문제지? 문제를 모르겠네 저 형님이 물색이 조금 바뀌니까, 워터멜론 수준 나네 형님, 얼마나 돼요? 4자. 4자. 또! 오, 어, 오, 어, 크다, 커! 오! 예? 뭐요? 아, 낚시대가 쇼파이트네. 와, 마수 축하드립니다. 아나 지금 키퍼들았어. 아, 건드리지 마세요. 입질이지도 몰랐는데. 이게 그날 활성도 좋다 그랬다고 뭐떡 때린 건 아닌가 봐요. 어, 나도 그쯤 좀안 때렸어. 어. 그냥 두드러으세요 부럭 무럭처럼 이, 이 담배 좀 담배 좀아 왔어 아케 근데 자고 오 적진 않은데? 근데 왜또지 광어다 광어 에이 사짜아 그래도 마세했어 아 진짜 네. 맛있어. 아 마세했어 마세했어 예 형님 감사드립니다 아우 회맛좀 보겠어 그래도 선장님, 저 바깥 했어요 네, 아주. <웃음> 조금 더큰 걸로? 네. 45는 되겠다. 네. 오, 오케이, 오케이. 누구시지? 음, 와. 선장 와. 네, 워터멜론, 맞아요. 아, 워터멜론. 예, 워터멜론. 고맙습니다. 네. 이야, 고맙습니다. 네. 이야, 고맙습니다. 아 얼마 만이야? 와형님 어떻게 워터멜론 바꾸자마자 딱 나오지? 와행 덕분에 한 마리 잡았네 진짜. <웃음> 예아 명광했습니다 오늘. 줄 있나? 좋나요? 네. 자, 선장님 쪽으로. 우와, 대박이다. 자, 선장님, 일단, 됐고. 고맙습니다. 진짜 워터벨. 맛있어요, 형님. 맛있어요. 아, 지금 삼각인가? 한번 언제 잡았지? 삼각인가? 숫자 때문에. 아니야, 고 해야 돼. 고 해서 오강 해야 돼. 뭐요? 해먹으라게고 뽑은 거 먹을 사람 먹고, 할 사람 하나 있고. 할 사람 하나 오우, 덮 올렸으니까 먹어도 돼. 다리 뺄게요. 아니야, 아니야, 젊은 사람하 살만 빼고 있으면 아이이이 이, 이 방법밖에 없네 요자 <웃음> 맛있게 드세요 나도 이 이거 다 아까 왕선장님이 뜰채질 하려고 저기 있다가 선장님 커 그랬더니 에이 아니야 그랬더니 갑격 딱엎드려어지고갑자나낮 <웃음> 허벅 자세로 네. 깜짝 놀랬어 전번에 <웃음> 그걸 못했어 <웃음> 어? 와또 잡으셨어 나이스! 이트 어우.. 쌀이기 대자네 장대 <웃음> 히트아 드디어 오셨어 어종을 빨리 보고 시선을 빨리 확 닫는 눈돌렸네 <웃음> <웃음> 아 날씨 좋고 어줄 있어요 줄줄 줄. 거두세요 거두세요 어지는우단차 너무 높은데? 자 한번 그냥 해보고 한 70정도 되는데 해보고 그 다음에 단차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8자요? 와아 진짜, 진짜, 진짜 와, 진짜, 와. 차, 혼자서 8자, 7자 잡으셨어 7자, <웃음> <칠자>, 7자 <칠자. 웃음> <웃음> 아까 8자 잡으신 사장님이 잡으셨어 또. <웃음> 와. 어? 히트! 어허 어. 아니 선장님이 그쪽에 계셔갖고 히트, 히트. 오 히트! 히트! 히트. 자오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오 좋은데? 오 이런 뭐지? 육자 정도 되려나? 내가 좀풀어놓셨죠예꽉 잠궈놓지 않았어 어? 그렇다고 풀면 쭉 풀릴 것 같아 어우 다아우 좋았어 팀장님 <웃음> 했어 <웃음> 예. 한빛 형, 나 잡았어. <웃음> <웃음> 이야 한비 형나 잡았어 이야 이해 형님 모르겠어 나 7자 이상 잡았어 이거 선생님 7자 되겠지 이야 네. <웃음> 예. 했어 했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웃음> 이거, 아, 이거, 이거, 이려나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박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64cm가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요오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알았어 억울하지 나 이제 노도되지와 뭐야? 잠깐만 <웃음> 할 <한> 건가 그러면 <웃음> 예 선생님 나개측좀 해줘 예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아뭐예예예야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야, 저, 저인생강아지왔어요 <웃음> 예, 고맙습니다, 형님. 대봐야지. 오, 진짜 너무. 오, 너무인데 진짜? 오, 72, 73? 오. 72, 72. 이야, yeah, 자랑해야지. <웃음> 잠깐만, 선장님, 잠깐만. <웃음> 이걸로 잡았어요 형님 형님! 네. 유리 컸어? 네아 흥분이 가시질 않네요 아, 아직도 광어 초본데 72cm라니 아 놓칠까봐 진짜 그냥 텅도 아니고 투덕그랬는데 진짜 다눈먼거 같아 맨날 사자 오자 육자 이런거 잡다가 건져 보니까요 완전히 손, 손맛 다른데낚싯대가부러지려고 해. 아, 성이가지질안네 아, 와, 저것도 칠자다 오늘 완전히 그냥 저희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할요 예, 예, 예. 할수 있어. 앞에서 한 마리만 흘리면 우리한테 올 거예요. <웃음> 산란장이네. 아 육장. 아 그래, 도형님 형님오토멜론이딱 중요했어 진짜 졸렸거든요 마술을 했어? 예 그러고서 이제 구경하다가 통 했는데 아 진짜 형님 <웃음> 덕분에 잡은 것 같아 아유 어떡하지 복이 온거야 아복 오복. 음, 나오라고 오복아 <웃음> <웃음> 너무꽉쳤어 <웃음> <웃음> 형님 가봤어, 형님, 형님 하이낙 왔을 때 죽고 싶어서 진짜 <웃음> <웃음> 내, <웃음> 내, <웃음> 내가 왜 유튜브를 하나 <웃음> 너 목소리 들어보면 거의 자괴감 <웃음> 느끼더라고 <웃음> 이럴려고, 어... <웃음> 이럴려고 유튜브 와라. 아티, 아티! 자, 비번. 아, 아, 이거, 이거, 이거, 아티! 아티, 아티! 아티, 아티! 아직도 초반에요. <웃음> <웃음> 와, 바람도 안 불고 끝내준다, 진짜, 다시. 오, 또 이트요? 미스테리요, 미스테리, 진짜. 다섯 수를 하시네. 아니, 근데 수심도 좋고, 물색도 좋은데, 바닥도 자잘한 자갈바닥이고. 나 원, 어, 이거, 원투를 해도, 놀래미라도 있겠네. 씨, 저어나 들물인데. 왜 입질도 없지? 야,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 개인기록 깨버리고, 더 욕심부리면 안 되지. 사실은 이제, 전 뭐, 배타면 포기해본 적은 없으니까, 퇴처하는 시간까지. 사세요 열심히는 해야죠 식사하세요! 아, 나 오, 오늘이 밥맛 제일 좋아지 <웃음> 어, 연기증 나 오늘 고기에좀 나왔으니까 입맛 있는 거지. 고기 안 나면 식단도 안 해요, 방선장님? 안 먹어요. 어디에요? 되게 열심히 하셨어. 아축하드립니다 아, 그렇, 예, 예,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못 뭐, 봤어요. 아, 뭐? 아, 제가 못 봤어요. 아, <웃음> 제가, 제가 못봐서 <웃음> 더러 <별로> 안타깝네. <웃음> 예, 맞아요. 히트! 야, 예, 히트 히트! 야. 마수, 마수, 천천히, 천천히. 아... <웃음> 쳐다보시면 안 돼요. <웃음> 그 대광어 시즌이 되면 암컷 광어들이 주둥이 쪽이 좀 딱딱해진답니다. 저수온기? 이럴 때는 쇼파이트 난 이유가 꼬리만 먹고 좀 있다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저수온기는 아니죠. 암컷 광어들이 주둥이 근처가 딱딱해지니까 드랙은 꽉 잠그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풀어놔도 계속 풀리기만 하니까 릴링하는 중간에 그 드랙을 만지면 또 도망간답니다. 그러니까 챔질을 하실 때스프에 손가락을 대고 챔질을 좀 빨리 하시는 거죠. 그러고 이제 손을 떼고 릴링을 하시면 드랙으로 힘을 빼서 어느 정도 렌딩을 하시는데 성공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쭈꾸미 그걸로 선상 낚시에 입문을 해가지고 드랙을 열어놓을 필요가 없었어요 꽉 잠그고 그냥 챔질 과격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입문을 했는데 지느러미 달린 그런 녀석들 좀노리러 다니다 보니까 드랙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무음으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드랙의 음이 있는 게 내가 드랙을 얼마나 열어놨나 내지는 뭐 드르륵 풀려나가는가 그래서 어, 이 정도면 온줄이 터져나가지 않고 안전하게 릴링을 할수 있구나. 뭐 이런 거 가늠하시기에는 드래금이 있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없어도 크게 관계는 없어요. 밧줄 있었나? 밧줄 있었나보네. 자, 해변왕 오성스타우 그때부터 채비가 바뀐 게 있죠. 구슬을 쓰지 않습니다 줄은 오늘 보시다시피 일물인데도 막 날려요 그전에 아라초님이 시청자님이신 아라초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둥줄이 날리면 팔자 매듭으로 구슬이 있는 건그 바늘이 기둥줄과 수직으로 쓰기 때문에 액션이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매듭으로 묶은 매듭으로 하면 조류와 같은 방향으로 눕는다 그래서 뭐 이물감이 좀 덜하다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어.. 그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었지만은 제가 18일에 꽁쳤을때제 우측에 혼자서 다섯 마리 부르셨던 교회사 사장님께서 바늘을 묶어 다니셨어요 그래서 좀 크게 느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5개를 묶어왔는데 구슬을 하나도 안 썼어요 천천오자돼요 오자? 오, 오, 오 폴링바이트네 아, 바람때문에 춤추 밀려가네요 히트! 이야 드디어 천천히 천천히! 제발! 제발 천천히! <웃음> 야, 시청자님, 한수 네. 어. 아. 어, 어, 어, 어, 어, 또 어, 어, 어, 어, 어, 또또 오겠지. 어, 아. 어, <웃음> 아. 아니야, 또올 거예요. 이게 물속 저항이 떠내려가니까 밀리까지 하니까 두 배로 먹어서 그올 거예요. 또리태우또리태우님 6자 정도 되겠네, 6자. 6자. 아, 저런 것만 한 마리 나와도. 아, 저건 맨날 두 마리요. 아니 이트 드디어 이트드디이트 울어가 아니야, 울어? 자 오, 오, 육자다! 형님, 실점 아니 실7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와 나오긴 나오는구나 8점 돼요? 7점 조금 될까말까? 6 0를 잡았대. 와85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노란색 이건 뭐지? 아저저 저 사장님 혼자 잡으신 거구나. 와. 어디로... 뭐 그래, 뭐. 혼자 오늘 깻잎 좀쓸어 담았는데... 아, 깻잎만잡없가고 아. <웃음> 왕선장님은 1m 이하는다 깻잎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뭐낚시는 가오야 뭐야... <웃음> 자기가 99cm짜리 적구도 <접고도> 깻잎이라고 그랬어. <웃음> 1cm 모자르다고... <웃음> 오, 오... 오... 아... 전국한이 오는 이유가... 작년에 제가 한분한 한 분이 똑같은 75cm를 10분 만에 두 마리 걷는거그 모습을 왕선장 처음 탔는데 그때 봤어요. 아, 보통 전국한 배들이 이 이파도, 이파도 인근까지 와가지고 걷는데 사이즈가 섞이지만 대부분 나오면 한방 있습니다 여기. 오늘 최고 장어는 85cm 그저기시고 제가 아저제가 드디어 대공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오. 72cm짜리 대박이다 <목소리> 저 정도 사이즈면 한 6.5반데 선장님 기준 아주 작은 깻잎이죠 크, 6자네 네. 장인 6자네 선장님 기준엔 깻잎이야 저거 <웃음> 이야 진짜 힘 좋다 밑에 깔린거예요 입에 나온거? 밑에 깔려갖고 와.. 와.. 크 저것도 실제는 오바되겠네 자 검은색 케이블 타입 발봉이가 잡은거 아, 인생 인생거 인생거 아, 저것도 뭐 깻잎이지 뭐 72cm짜리 깻잎이지 <웃음> 이거다 이거 이거 이게 85입니다 네, 네, 네. 음. 와 속도로서고있어 맞네 저거 와 85요 85 80. 80. 아이고 아 오늘 전투의 흔적들입니다 맨 나중에는 와, 바람이 좀 터져가지고 스나이퍼추 30포. 추를 두 개를 달았어요. 어, 그래도 한 마리 나눠드릴 수 있고, 무릎도면방수 잡았으니까, 이것도 좀나눠드릴도 할게요. 자, 부랴부랴 이렇게 퇴청하게 됐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 오늘 개인기록 세웠어요. 사이즈 어, 1미터? 어, 어, 어, 아, 이되시네요 믿어. 이리 어 이리 믿어. 이리 믿어. 어 이리 믿어. 이리 믿어. 이리 믿어. 이리 믿어. 이리 믿어. 이이 이리 믿어. 이리 믿어. 72, 72받나? 72, 72 72? 응. 자 제꺼 거, 제꺼 거. 72 <목소리> 조금 <목소리> 모자른데 그냥 72 해주세요 와 진짜 많이 나왔다 <목소리>